2021년 7월 22일 스타트고 정보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가보겠습니다. 85852 가겠습니다.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 모르시는 분, 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 는와큰줄 봐. 등등 떠다녀 <놀람> 냄새야 진짜 어? <놀람> 아, 이좀 아, 와, 미치겠다 우와. 와, 와, 이좀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이게 어디 계십니까 혹시 혹시 어디 계세요? 잘못 봤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와,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신 뭐 겁니까? 와, 잠깐.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제발 예? 분명히 여기서 어린애들도 있었던.. 하지 마세요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 예... 얘기를 들어준다.. 된다... 잠깐만, 뭔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소리 말고,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와, 냄새 미쳤다. 예. 좀만 도와주십시오, 왕자님. 뭐 드신 거? 혹시 지금 뭐 드시고.. 혹시.. 배고픔에 돌아가신.. 혹시 배고픔에 돌아가신 겁니까? 나쁘신 분은 아니죠? 여러분들, 어... 여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 초리가 여기로 왔을 때 제사상을 차려준 곳입니다. 그 명절 날인가 와가지고 시골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제사상을 차려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명절 날인가 그때, 명절 전날인가 그날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상을 도자리에다가 해가지고 차려주고 바로 그 곳입니다. 뭘 드시고 계시.. 왕자님! 아, 죄송합니다. 그때가 꽤 지났는데 제가 오늘은 뭘 준비해온 게 없습니다. 아. 아, 음식 같은 걸 드시고 계셨구나.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이렇게 나무셔서 아. 음. 어, 그 일단뭐 뭐, 그렇게 처음에는 좀 어떤 경계심에 이렇게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은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망자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차려드렸던 음식에 대한 어떤 여운, 음, 어떤 아까 좀 식기, 어... 이런 걸막 하기도 하고.